안녕하세요 오늘은 하트머리 인데 중간 부분을 시스루로 한번 연출을 해봤어요 제가 자주 하는 머리는 아니고 기분전환 할때 가끔씩 하는 머리인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지금은 머리를 그냥 감기만 한상태예요 저는 방곱슬이고 파마나 뭐 다른 건 전혀 하지 않았어요 드라이기로 스타일링하는 게 항상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데기만 항상 쓰고 있어요 저는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진 않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리는 편입니다 머리는 완전히 바짝 말려주시면 돼요 어, 머리 길이는 코까지 그리고 옆뒤머리 먼저 가르마를 나눠주세요 5대5 가르마니까 그냥 그냥 나눠주시면 돼요 가르마를 나눠주셨으면은 여기 윗머리 말고 밑에 앞머리부터 고데기를 하는 편이에요 뿌리를 방수리로 꺾는다는 느낌으로 해주고 이제 말면서 밑으로 내려주세요. 안쪽으로 말면서 그리고 이 바깥쪽 앞머리도 똑같이 무리를 올려주고 안으로 말면서 내려주세요. 그러면 볼륨감이 살면서 컬이 들어갑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뿌리를 정수리로 꺾는다는 느낌으로 살려주고 말면서 때려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윗머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뿌리를 올려주고 반대쪽 밑머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뿌리를 올려주고 말면서 옆으로 내려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뻗친 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싫다면 뻗친 부분을 잡고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모양을 다 잡았으면 이제 뒷머리를 할게요 뒷머리도 똑같이 뿌리 올려주고 안으로 말면서 내려와 주시면 돼요.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바람이 불면 쉽게 망가질 수가 있어서. 이 머리 할 때는 제가 스프레이를 뿌리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떡지지 않을 정도로 뿌려줍니다 끝입니다 어, 제가 할수 있는 머리 스타일은 전부 다한것 같네요 어, 저는 이제 앞으로 브이로그 영상으로 아마 업로드를 할것 같습니다 자주는 못 올리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